톤입니다. 쿨쿨. 요거 은근 꿀조합인데요. 작살 난다. 너무 예쁘잖아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옹앵옹앵 쥔옹의 으입니다. 스마일 라이프 이틴트 스웨이드 네 가지 컬러가 또 새롭게 출시가 돼가지고 발색 립을 보여드릴 건데요. 바로바로 바로 립 설명부터 해드릴게요. 이틴트 스웨이드 네 가지 신상 컬러는요. 전에 나왔던 제품들과 가격, 패키지, 립의 팁, 모양 모두 동일했고요. 네 가지 컬러로 18,000원으로 출시가 됐습니다. 네 가지 컬러를 보시면 웜쿨 평등을 지켜주셨고요. 착색은 거의 없는 편이었고 은은하게 보이는 착색에서는 어차피 아닌 컬러 그대로 착색이 됩니다. 페이 틴트 스웨이드 제형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. 발라보시면 이렇게 그라데이션도 굉장히 잘 되는 제형이고요. 그냥 우리가 식빵에 크림치즈 바르듯이 매끈하게 그냥 일정한 컬러가 이렇게 올라가요. 이 제형이 계절 상관없이 입술 건조하신 분들도 부드럽고 매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크림치즈 같은 벨벳 틴트여서 베이스리 딴거 바르시고 요거를 발라주셔도 되고 요거 단독으로 바르셔도 너무너무 예쁘게 발색이 되는 그런 제형인데 스윗 틴트는 컬러도 다 너무 예쁘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는 크림치즈 제형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텍스쳐예요. 립의 팁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팁으로 되어 있고요. 립의 팁 끝에 내용물이 조금 많이 묻어 나오니까 여기 주둥이 부분에 양 조절을 해주시고 입술에 발라주셔야 되고요. 중요한 향은 은은한 장미 로즈 향이 나는데 막 확! 이렇게 나는 느낌보다는 입술에 바를 때는 향이 조금 나긴 해가지고 향이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. 지금 바른 립도 너무 예쁘죠? 이 립도 한 가지만 바른 게 아니라 오늘 출시한 네가지 컬러 중에 두가지를 믹스한 거예요. 너무 예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스킵하지 마시고 첫 번째 컬러부터 보여드릴게요. 07번 이 휘의 대란 대란 개대박 구매자들의 요청을 일으킨 그 컬러가 이번에 출시가 됐어요. Unnamed A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저도 조금 기대를 한 컬러인데 075 언네임드에이 컬러는요. 웜쿨 사용 가능한 MLBB 로즈 컬러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쿨한 느낌이 나서 요거는 웜쿨분들 호환이 가능하겠지만 웜톤분들은 단독 발색보다는 립 베이스를 까시고 요거를 중앙에만 톡톡 발라주면 너무 예쁠 것 같고요. 쿨톤분들은 이렇게 풀립을 하셔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장미를 말리려다가 말아버려서 살짝 생장미에서 탁해지려고 하는 그 단계에서 좀덜 말린 장미 컬러랄까? 은은하게 채도가 있어서 평소에 MLBB를 도전하고 싶으신데 죽은 컬러밖에 없어. 그런 분들. 찐 장미 컬러랄까요? 컬러 너무 예뻐요. n named A. Too much A.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. 이거 뭐 증정품으로만 나갔는데 이렇게 본품이 나왔습니다, 여러분들. 삐 선생님들이 우리 구매자분들에 되게 반영해주셔가지고 이 컬러가 이번에 나온 게 아닐까. 08번 모닝글로우. 모닝글로우 그 팬시점 이름. 맞나요? 모닝글로리! 이거는 모닝글로리! 어, 이거는 모닝글로우 <웃음> 죄송해요 B 선생님들 어, 모닝글로리랑 헷갈렸어 순간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의 문구점 아닙니까? 음, 이거 좀 예쁜데요? 그라데이션 헉, 너무 청순한데? 이거 너무 예쁜데요? 청순가려청순가려청순가려 이거 제발 나위셔나 너무 예뻐! 어요 자식? 요 자식 조금 마음에 드는데요? 우리 봄 웜톤 분들이 바르시면 너무 예쁠 핑크 코랄 컬러인데 약간의 연어 컬러와 흰기가 섞여서 굉장히 뽀용뽀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웜톤 분들이 베이스 립으로 사용하셔도 괜찮고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하셨을 때도 굉장히 청순하면서 뽀용뽀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핑크 코랄 립인데요. 케이스 요 페이 폰트 컬러랑 똑같아요. 이 컬러가 너무 예쁜데요 여러분?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조금 화사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? 봄 웜톤 분들은 꼭이 컬러 발라보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예뻐요. 이 <목소리도> 컬러 바르고 언네임드에이 바르면 조금 예쁠 것 같아서 한번 발라볼게요. <목소리도> 발라주니까 화사하면서 굉장히 예쁘죠? 이거 은근 꿀조합인데요, 여러분? 이거 은근 꿀조합인데요? 8호 베이스로 깔고 7호 그라데이션 톡톡! 이 조합 진짜 너무 예쁘다. 이브닝 썬 캐치오! 캐치오! 이거는 <웃음> 쿨톤입니다, 쿨쿨! 와, 이 컬러도 그라데이션 장난 아닌데요, 여러분? 쿨핑크 컬러에 깊고 묵직한 모브가 확눌러줘서 화사하면서도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여쿨분들은 그라데이션을 하면 예쁠 것 같고 겨쿨분들은 저처럼 풀립하면 뭔가 그윽하면서도 쿨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으 오늘의 마지막 컬러, 시폰 나이트4. 요거 제가 조금 기대한 컬러거든요? 제발 보디 내 입술에서 예쁘게 표현되길. 심장 속여! 슬슬쩍 발라도 너무 예쁜 컬러 아닙니까? 너무 예쁘잖아요. <웃음> 우리 가을 웜톤 분들이 바르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이제 점점 이제 추워 오잖아요, 아침 저녁은. 지금 저는 굉장히 덥고 핫한데. 그라데이션으로 발랐을 때는 리얼 MLBB 컬러였는데 클립으로 발라보니까 굉장히 묵직하고 무드있는 가을에 트렌치코트 싹 입고 나이트 폴 컬러 바르시면 너무 분위기 있는 우리가 흔히 아는 톤 다운된 로즈 컬러의 브라운을 입혀가지고 우디한 가을 웜톤 분들이 바르시면 나이트 포 너무 예뻐었었나머 너무 예뻐 예뻐 머리부터 이끝까지 폴이 들어가잖아 진짜 가을을 대표하는 그런 컬러가 아닐까 저는 그냥 생각합니다 우리 피 선생님들 피폴 오늘 이렇게 해서 피스웨드 틴트 선셋 클라우드 컬렉션 모두 보여드렸는데요. 저의 픽을 고르라면 0 7호 언네임드 A 컬러랑 10호 나이트 폴이두 가지 컬러는 조금 더잘 사용할 것 같고요. 오늘 입술 상태가 진짜 안 좋았는데 건조하고 조금 예민한 입술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발색이 돼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리뷰였고요 오늘 영상도 오늘 피 틴트도 예쁘셨다면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그러면 안녕!